그냥 조금 중간이라도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생각보다 좀 거의 꼴등이니까 좀 약간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좋은 경험했고 네, 정말 세계의 벽이 너무 높다는 라걸 실감을 한것 같긴 해요 네. 정말 이게 그냥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정말 너무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선수들이 정말 너무들 밑에서 보면 진짜 정말 너무들 좋고 네, 이렇게 좀 상상 이상의 세계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야기 영어가 안 돼가지고 네.. 이야기는 이렇게 뭐가? 근데 여기는 약간 느낌상 이렇게 막 웃으면서 막 사, 애들 막 춤추고 막 하고 막 해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쵸 세퍼랑 컨디셔닝 쪽도 좋아야 될것 같고 일단은 근육이 정말 커야 될것 같아요 크고 잘 다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서 네. 오늘은 약간 거의 약간 이제 멘붕, 그러니까 정신이 조금 너무 큰 벽을 넘으려고 하다가 이제 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좀 마음 좀 가다듬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응원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좀저 잘해서 저도 이제 성적을 내고 싶긴 했었는데 진짜 생각보다 제가 솔직히 밑에서 보는 제 몸이랑 또 올라가서 보니까 제 몸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걸또 실감을 했고 만약에 좀더 하게 된다면 정말 새롭게 더 많은 걸 배워가면서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좀더 열심히 하고 아무튼 그냥 감사합니다 <웃음>